안녕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리뷰하는 리뷰어 호영 PK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제품은요 바로 VR 기기입니다 <목소리> 웬만한 여행영상 하나보다 이거 하나 보면 그 지역 가고 싶어질 것 같은데 이게 많은 유튜버분들이 컨텐츠로 노승화를 시켰었고 최근에는 뭐 VR방이나 뭐 이런 것도 생겼기 때문에 생각보다 친근할 거예요 하지만 딱히 막 관심이 없는 분들에게는 정말 생소한 제품이고 실제로 사용을 해본 경험도 많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제품도 제품 리뷰지만 이 안에서 어떤 컨텐츠와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조금 더 중점을 두고서 다뤄볼 생각입니다. 자 우선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눈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거 곡을 이렇게 눈에다 이렇게 착용하고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리모컨이 이렇게 동봉이 돼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스펙 먼저 빠르게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품명 KT 슈퍼 p e r VR 모델명은 Pico G2 4K고요 프로세서는 퀄컴 스냅드래곤 835를 탑재했습니다. 센서는 구축 센서 및 근접 센서가 탑재돼 있고요 컨트롤러에도 구축 센서가 탑재돼 있습니다. 스크린은 4K LCD. 디스플레이 5.5인치가 두개 오른쪽 왼쪽 눈에 박혀있다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USB Type-C 3.0 포트를 탑재하고 있고요 3.5파이 오디오 포트도 들어있네요 저장공간은 32기가 그리고 64기가 외장 메모리에는 256기가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배터리는 3500mAh 무게는 278g입니다 자 우선 디바이스를 보게 되면은 이번 제품명이 아무래도 KT 슈퍼 VR인 만큼 앞에 이렇게 KT 슈퍼 VR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리모콘 없이 조작할 수 있게끔 버튼들이 있어요. 리모콘이랑 버튼이 똑같습니다. 확인, 뒤로가기, 그홈 버튼.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있고요 아랫부분을 보면 은 충전할 수 있는 C타입 단자와 확장 가능한 마이크로 SD 카드 그리고 이어폰을 꽂을 수 있는 3.5mm 단자와 볼륨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고요 그리고 전원 그리고 자체적으로 스피커도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쪽을 보시면 은 이게 바로 4K 디스플레이에요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자 그리고 리모컨을 보시면 은 아까 이 본체도 에 달려 있었던 버튼 3개 그리고 얘는 터치예요 터치가 가능한데 얘는 어디서 활용하는지는 잘르겠어요 그리고 터치 플러스 오른쪽 왼쪽 위 아래까지 클릭이 가능하고요 오른쪽 편에는 볼륨 조절 버튼 그리고 여기 트리거 버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걸로 조작을 하는 거예요. 바로 전원을 키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전원을 키면은 나오는 공간이에요. 와 여기 소파에 앉아가지고 딱 컨텐츠를 체험할 수 있게 아, 이게 내집이었으면 진짜 좋겠다 여기 보면 은 이렇게 컨텐츠들이 쭈루룩 루 많아야 막 다양한 컨텐츠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VR은 아직 컨텐츠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컨텐츠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 VR 하면은 가장 많은 분들이 생각나는 게 게임일 것 같아요 슈퍼 VR부터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안드로이드 기반이다 보니까 업데이트나 뭐 이런 어플 설치하는 것도 안드로이드 인터페이스랑 비슷하게 돼있어요 그리고 지금 업데이트가 완료되는데 그 전에 한가지 딱 보여드리면은 리모컨을 이렇게 보시면은 얘가 제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어떤 버튼인지 설명을 해줍니다 트리거 그리고 이게 터치가 이렇게 되거든요 자 전체 최신 추천 인기 조류도 있고요 리듬게임 이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 이거는 제가 보기에 광고나 이런 거에서 한 번씩 보셨을 수도 있어요 시내 딱 하면은 이리모컨을 활용을 해가지고 게임을 플레이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리듬에 맞춰서 리모컨 칼을 활용해서 쓰시는 게임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게임 말고 다른 거를 또 봐볼게요. 사실 게임은 제가 느끼기에는 아직까지 뭔가 막 퀄리티가 높다 그런 느낌 받기는 힘들어요. VR 게임보다 저는 여기서 컨텐츠 시청하는 게 진짜 되게 매력적이라고 느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슈퍼 VR 왓치라고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은 자 여기에도 시청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와이드 맥스 상경관 같은 경우는 영화를 이렇게 시청을 할 수가 있는데 더 스트레인지를 눌러볼까요? 화면은 이렇게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영화를 보고 있는 듯한 이걸 또내 좌석을 움직이는 것처럼 화면의 위치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보기 편한거에 따라서 이렇게 시청을 하면 진짜 영화관 앉아가지고 영화 보는 느낌이 들. 이게 이제 와이드맥스 상영관이고요 이건 제가 보기엔 컨셉이 영화관에서 영화를 시청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컨셉인 것 같아요 뭐 공포, 스릴러, 코미디, 드라마 다양하게 많네요 제가 보기엔이 VR이 또 씨, 좋을 것 같은 게 아이돌 이렇게 그 핫을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면서 고를 수가 있구나 오. 신기하네요 요가는 뭐야? 아 이게 진짜 VR 컨텐츠구나 단지 180도 해가지고 보통 VR은 360도인데 뒷면은 잘려 나가고 앞면만 볼수 있네요 이렇게 이게 진짜 아까 같은 그냥 모니터만 나오는 VR 컨텐츠가 아닌 진짜 실제로 요가 수업을 듣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컨텐츠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옆에 자막도 나오고 와 신기하나 그리고 이제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러시아 딱 누르면은 솔로베츠키 수도원, 북러시아 와. 설명을 들으면서 마치 내가 열기구를 타고서 그 도시를 보고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The l o The sea around the islands turns into ice in winter. 웬만한 여행 영상 하나보다 이거 하나 보면은 그 지역 가고 싶어질 거 같은데. Most of the territory is covered with pines and fir trees. On the shore, they coexist with berry trees. 보통 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해드린 정도가 VR의 티피컬 컨텐츠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다가 요즘에 이거를 교육용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마치 내가 면접관을 앞에다 두고서 면접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 VR을 활용을 해서 면접 연습을 한다거나 영어 인터뷰 연습을 한다거나 하는 컨텐츠도 있습니다. 그럼 다시 보러 가볼게요. 자 이렇게 사무실에서 thought, right. 이야기를 할수 있냐. 얘가 심지어 AI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를 얘가 인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또 해줍니다 I'm fine Thank you And you? 그리고 또할수 있는 컨텐츠들이 집뷰 막 집을 확인하는 거랑 강영어 이것도 영어 공부죠 VLIVE 아프리카 TV도 있네요 그리고 이게 면접의 신뭐 취업편, 입시편 해가지고 면접 관련 해가지고 연습을 할수 있는 거고요 뭐그 외에도 정말 생각보다 하다보면은 재밌는 컨텐츠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우선 제가 지금까지 조금 긍정적인 면으로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단점부터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 이게 조금 처음 딱 끼시면 적응이 필요합니다. 살짝 어지럽고요. 몇 번씩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적응을 해가지고 그런 것도 없어지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단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리모컨의 움직임이 조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VR을 통해서 컨텐츠 시청만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단점으로는 안 다가오겠지만 게임을 플레이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단점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두 개로 제품이 구동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오른손으로 잡는 사람들은 여기에 왼손을 잡는 사람이면 이쪽에 고정이 되어있고 움직임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어느정도에서 막 이런식으로 넘어가지를 못해요 자 그럼 장점입니다 첫번째는 뭐 당연히 정말 신박한 체험을 할수 있다는 점일 것 같아요 저희는 항상 컴퓨터 모니터 혹은 모바일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컨텐츠를 시청하거나 게임을 플레이 해왔는데 얘 같은 경우는 360도 라는 공간을 자유자재로 활용을 해 가지고 컨텐츠 시청 게임 플레이가 가능하다 보니까 한번씩 계속 집에서 찾게 되는 그런 기기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장점은요 이 VR 이라는 거를 굉장히 좀잘 활용한 것 같은데 보통 이런 디스플레이, 제가 물리적으로 얼마나 큰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컨텐츠에 시청할 때의 질이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이 VR 같은 경우는 360도 공간을 자유자재로 활용을 할수 있다 보니까 이 안에 생기는 이 모니터. 저는 사실 처음에는 이 VR 기기를 통해서 2D 컨텐츠를 시청한다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좀 갖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화면도 정말 크게 시청을 할 수가 있고 몰입도도 장난이 아닙니다. 마치 영화관에서 내가 영화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뭐 작은 모니터나 모바일로 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몰입감이 있었어요. 빔 프로젝터를 살 필요가 없어져 버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KT VR 콘텐츠 관련해 가지고 리뷰를 해봤는데요. KT 슈퍼 VR 아... 저 대여받은 제품이지만 하나 정말 갖고 싶은 제품이 돼버렸어요 가격은 현재 KT샵에서 약 40만원 정도의 구매가 가능하고요 막 그렇게 저렴한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VR 이런 색다른 경험을 할수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구매할 만한 값어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세한 제품 링크는 제가 아래 설명란에 남겨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제품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